누가 제일 먼저 오는지. <웃음> 범이야. 먹을 복이 있구나. 간식 먹자. 간식 먹자. <웃음> 간식 먹자. 오! 꼬미가 3등이네? 자, 기다려봐. 어미. 간식 먹자. 초코 간식 안 먹어? 천천히 드세요. 초코 간식. 초코. 초코 간식. 뭐라? 초코야, 간식 먹자. 간식, 간식. 줄게, 간식. 빨리 와. 간식. 초코 간식. 간식 줄게. 빨리 와. 빨리. 빨리 간식 줄게. 빨리 와. 얼른. 안 먹어? 알았어. 안녕.